결렁결렁. 안녕하십니까 소리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 너무 좋죠 태풍 한두 개 지나가고 나니까 여름에서 갑자기 가을로 점프를 해버렸네 날씨가 아, 바이크 타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올가을 첫번째 가죽자켓 입고 나왔습니다 네, 진짜 가죽 자켓 입을 날씨죠 클래식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약간 추워지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입고 싶은 옷들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오늘 쌈바 한번 해볼까요 초벌부터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자켓 추천 쌈바 바바바바바바밤 도움이 많다 바이크 타기 전에는 가죽 자켓 입으면 되게 따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따뜻하더라고요 <웃음> 생각보다 안 따뜻했어요 가죽자켓은 못내기에는참 좋은 아이템인데 입을 수 있는 계절적 시간이 되게 짧아 4월, 10월 정도 이렇게 아니면 입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아침에, 저녁에는 쌀쌀한데 한낮에는 더운 날씨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입고 하루 종일 투어를 한다 그러면 사실 가죽자켓은 약간 낮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또 가격은 좀 비싸잖아요?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사이로 예산을 책정을 했다면 추천할 수 있는, 옷. 저는, 고텍스 자켓. 고텍스 자켓 추천해 드려요. 근데 안에 겨울용 내피가 있는 자켓을 사시면 정말 좋습니다 비가 와도 입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가벼운 비 정도는 자켓으로 커버가 되고 손목이나 오픈되어 있는 공간들을 전부 다 손목이나 이런 데가 막 가죽 자켓 이런 것들은 열려 있잖아요 물론 시골이 돼 가지고 이렇게 꽉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바람 들어오는 구멍 나가는 구멍을 다 막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보온성이 좋아요 그리고 한낮에는 지퍼 열수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퍼 열면 통풍도 잘되고 겨울 내피가 있는 옷들은 그거 하나 껴 입으면 초겨울에도 얼마든지 커버가 되고 안에 옷을 뭘 입느냐에 따라서 한겨울도 그걸 나는 경우도 있죠 지금 계절에 입기 딱 좋은 자켓 한 벌만 구입을 할수 있다 그러면 뭐색프 자켓 권해드립니다 트라이엄프나 클래식 바이크를 사신다 하는 분들이면 결국은 원들러진 가죽 자켓 하나 벨스타프 왁스 자켓 하나 이런 정도는 구입을 하실 거예요 근데 비싸기도 비싸고 문제는 실용적이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원내부 그럴 때만 이런 거 입지 실제로 전투적으로 바이크 타야 되는 날 하루 종일 탄다든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게 난다든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전문 브랜드 뭐 알파인스타나 다이내네즈나 그런 전문 브랜드에서 나온 전문 자켓들 보텍스 자켓이 결국은 제일 실용적이더라고요 제가 입어보니까 아,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꼭 신상을 살 이유는 없습니다 함부로 입는 분잘 없잖아요 깨끗하게들 입으시니까 1년 정도 됐다 그래 봐야 한계절 입으셨을 텐데 한 50만원 선에서 구입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사가지고 있는 거 저는 권해드려요 원색이 막 섞인 그런 말라만 아니면 사실 검정, 뭐 그레이 이런 거는 어디에 입어도 다잘 어울리는 색깔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이 계절부터 해서 초겨울까지 입기에는 보텍스 자켓이 음 제일 어울린다는 거 보텍스 추천 그래서 오늘의 3분 바이크 쌈바 <웃음> 이 계절에 뭐 입어야 되나 예, 보텍스 자켓 추천 드릴게요 <웃음> 어, 켜야 된다 <목소리>